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어 속도조절기 위상제어기 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속도조절 그라인더를 구매하려면 스틸포스 제품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6만원대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어, 그리고 그 밖에 보시 계양제품이 있는데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 그라인더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그라인더와 달리 회전수로부터 그라인더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그라인더 어 RPM은 11500에서 12000rpm 인데 그 타이롤소나 하이랩 카운터싱크 벤치 그 다듬기용 이런 제품을 사용하려면 어 일반 그라인더 RPM이 높아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속도조절 그라인더를 활용하는게 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일반 그라인더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이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목에 필요도가 쌓이게 되면서 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4인치 앵글그라인더는 아임사, 뭐, 계양, 막기다순으로 어, 제품이 무게나 또는 그립감이 예, 좋아요. 이런 제품을 속도 조절만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어,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커버 같은 거는 그 기존에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그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했고, 어, 9,800원짜리 속도 조절기를 이제 알게 돼서 예, 구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배송료는 별도고, 그리고 기성품으로 프리 땡땡 이라고 있어요 예 제품이 있는데 어 DIY한 이 속도 조절기는 4000와트라서 넉넉한 힘에 어, 뭐 커버도 달려 나오고 굳이 뭐 디자인 안보고 시중적인 것만 본다면 콘센트만 구매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저는 어, 추가 구매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와트셀의 그라인더 두 개를 불려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속도 조절 그라인더를 구매 안해도 돼서 기쁘게 어, 생각하고 있고 잘 어, 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한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